어 챕터 1 타이트 스퀴즈 어 어쩌고 저쩌고 어유 바이너리 리턴 e 더 팩토리 매니 e 얼스 애프터 y 프리 바디 어쩌고 잠깐만 뭐 어? 사람들이 사라진 뒤에 거시기 뭐 여기 공장에 왔다는 거야? 팩토리에 뭐가 왔? 뭐 팩토리에 돌아갔다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내 속이 맞는지 모르겠데 Her name is p o p p a is t i r r l i n e e 아파가 신의 p o p p gives her answers. She oh. is the first doll actually abl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 child. 오 그러니까 애들이랑 의사소통이 되는 첫 번째 인형이었대요. 그러니까 너가 파피한테 말을 걸면은 이제 파피가 대답을 해 주는 거야. <놀라> Puppies 아, as lovable as a real girl and she talks like one too. Hi. My name is Poppy. I love you. you I love to hug you. you my shoes? Why of course, p o p p Just like a real girl, Poppy always wants to look her best. 아니, 근데, 파란애가 밥인 줄 알았는데. <웃음> 아니, 저 신발 다아주는거뭔 데, 존나. Is <웃음> 저기요, 그, 브러쉬로 빗으면 그은 그, 컬다 풀리잖아요 <웃음> <웃음> <S> <S> 팩토리 투어 아니 근데 팩토리 투어 별론데 왜냐면은 애들은 인형의 모습을 보고 싶은거지 저렇게 조각조각난 대가리랑 팔다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건 아닐텐데 그치 않아요? 그건 아닐텐데 오 슬슬 공포 분위기 됩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 그러니까 인형, 인형 그 누가 그걸 보냐고요? 파인드더 플라워 어어어 잠깐만 모두가 그 10년 전에 스태프들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내가 눌러야 넘어가는 줄 알고 너무 천천히 봤는데 자 어디 뭐 로딩이 되고 있네요. 오 뭔가 턱쫄게 났어요. 아이고 채팅창만 좀 바꿔갈게요. 잠깐만요. 아이고 오야 이거 프레임 왜 이렇게 떨어지냐? 오씨 심한데. 잠깐만요. 이거 좀 추리고 갈게요 아 아이고씨 좋아요 이렇게 갑시다 아 이거 너무 빨라 웰컴 문이 막혀있나봐요. 보내줘요. 뭐야? 아, 이거는 멈추는 거라고. 어... 아, 이게 팔좀 봐. 얘가 이름이 파피인 거야? 아닌 것 같은데, 파피는 아까 그 여자 아기 인형인데? 그쵸? 또 뭐야? 뭐라고 써있어? 뭐야... 레이스... 뭐야 이거... 할로징? 이거 뭔데? 어? 결계인가? 어? 어? 결계인가 슈? 뛸수 있나? 어? 뛸수 있네. 어? 걸을 수도 있네. 뭐야? 호랑이 인형? 뭐야 이거는? 투... 뭐야? 인터 액트... 뭐야? 어, 어, 이게 아니야? 파피 원투 플레이 어, 여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다른 데서 힌트를 조금 더 얻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어? 어, 무슨 소리가 나는데? 어 오, 오! 어어어어 아 이게 이게 포장지였나봐 원래 그쵸 캔디캣 귀엽다 이거 나잖아 어 이거 완전 나네 그쵸 아 이거 플레임타임 코퍼레이션인가봐 약간 여기 회사 이름이 플레이타임인가봐 그쵸 이거 박스에 플레이타임 부기봇 이런거 있고 야 이거 옴니가냐 어야 이거 피 아니냐? 야, 이거 돈 털어 가자. 참나. 아? 응. 흠. 응. 뭔가 이거를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어. 탭투뷰 아이템? 아? 어, 뭔데? 아이템. 어? 아, 그냥 이렇게 볼 수만 있나 보다. 여기서 트는 거 아닐까? 아, 아, 이 버튼 누르면 되는구나. 아닌가? 자클인가 I my name is Late Pierre and I'm the head of innovation here at the Playtime Co. Toy. 확대 안 되나요? If you're s i n g this, then you're trespassing. Yeah, we play this little tape on loop whenever we close the factory for the day. So, trespasser, just to make you aware, while we pride ourselves primarily on our high-quality toys and excellent child care, we also pride ourselves on our security. For example, uh. this facility is full of hidden motion triggers, which, once set off, will turn on the factory's emergency alarms and directly contact the authorities. And that's one of the more tame aspects of our security system. no spoilers. so, you've got my warning. it's not too late to turn around. i just hope that you're certain whatever you're doing is worth it. 어? 그래서 뭐든 가라는 거예요? 이놈들아 한국말로도 해주라. 어? 뭐 아무튼 뭔가를 해보래. 음. 응. 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놈들아? 보내줘요 오 이거 흔들린다 착각 찰착찰어 보안이 철저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존나 익사이팅은 어쩌고 저쩌고가 저쩌고 막 그랬어 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였어? 충격 뭐야 여기 문 닫혀있네 여기도 뭐 이런 거 있고 얼. <웃음> 대박 충격 이것도 이렇게 켤수 있나? 아니네. 어? 3인칭은안 되나 봐 이거. 야, 근데 이게 파피 팔이야, 혹시? 그렇 봐봐. 이 새끼 8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여기까지 이렇게 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이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려라 헐에슈팔 졸라 길어? 근데 이거 비밀번호가 뭐지? 스태프 올리 뻑큐뻑큐음 아무래도 음 공략을 보자 어 쉑쉑 띵가 칼로 줄넘기도 하겠네 어? 뭐야 엄청 빨리 깨는 사람도 있네? 이거 자체가 그렇게 게임이 길지는 않대요 나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 비밀번호를?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 어? 이거 아니었어? 이걸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본거지 이거를? 아방 안에 기차가 있어? 아 맞다가 그 기차가 있긴 했지 아 초록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인가? 킹 노발? 아니 저기 힌트라고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 장난 하나. 아, 박박 어이 없네. 저기 연. 에? 이건 뭐야 연? 오케이. 이것도 죽고. 에? 뭐야? 이게 다야? 아 여기서 또 틀어야 되는구나? 파워 파워 플레이 아우 시끄러 플레이 타임 그래팩 이거 뭐야 <웃음> 아 여기 있는건가 뭐야 이게 타이튼 더 스트랩 어저 저거를 끼고 그러고 뭐야 어 저거를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대. 어, 닌는 대가리를 저렇게 하면은 부러진다는 건가봐. 아, 아, 저기 아까 저쪽에 가운데 있던 문이 그 파란색 그손 모양 있었잖아. 그게 이건가봐. 대박 박박슈 아 이거 손이 흔들흔들하니까 좀 귀여운걸? 어 폴드 다운 투풀 오브젝트 이렇게 하면은 와! 대박 박박슈 오 아래걸리는거 봐 헉! 야 뭐야 저 새끼 야이 새끼 어? 어, 허기 위기? 84년도에 만들어지네래요. 왜? 이, 뭐냐? 어, 그, 코퍼레이션은, 플레이타임 코퍼레이션은 존나 개많은 토이를, 어, 어쩌고 디자인 하긴 했는데, 어, 사람들하고,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가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만난 인형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 근데, 가랭이 털이 좀, 다듬어 쓰고는데 어, 뭐, 그렇대요. 아 이거는 또그 오른쪽 팔을 찾아야되네? 그죠? 뭐 이새끼 졸라 스키니하네? 그죠? 뭔데? 된거야 만거야? 아 여기 열쇠가 있네? 근데 이거 대가리에다가 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대가리 떨어진다 그러지 않았어? 어, 야야이 새끼 패시브로 회피가 있네 어? 야너 너가 84년생이요? 나는 말이야 1305년생인데 말이야 야이 새끼 패시브 회피 스킬 있어 대박이죠 어? 뭐가리 떼버릴라 그랬더니 쉬이. 쉬이. 쉬이. 근데 이 열쇠를 어다가 쓰는거지? 여긴가? 열 열쇠 구멍 있는데? 뭐지? 기다려봐 아이템 음... 아 저기 세모인가? 여긴 네모고 그쵸? 동그라미니까 여기 세모 여기인가? 여기만 묘하게 불이 들어와있는게 그래서 그런건가? 나름의 힌트였던 것인가? 아 스태프 올리 와저 분홍색 분홍색 캐릭터도 있네. 어, 오이. 뭐야 이건? 뭔데? 이렇게 시뻘건 불빛이 있냐 저기는? 에. 어. 뭐, 아무튼 리멤버 비 카인드 투 d t 스 어, 친절하게 하래, 어. 친절하게 거시기, 어쩌고 저쩌고, not hide beyond door to scare. 아, 그니까, 어. 그, 문 뒤에 숨어가지고, 피에르라는 애를 놀리지 말라는데? 그 피에르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레이스 피에르라는 사람이, 그맨 처음에 나왔던 그 사장 아저씨인가 봐. 그쵸? 어? 그 아저씨인가 본데? 응. 어. 8시, 8시에 넘어서 여기에 있는 거를 하지 말라는데? 저녁 8시 이후에 여기, 여기 남아있는 걸 하지 말라는 건가 봐. 그쵸? 응. 어. 음, 뭐, 왜. 그러고? 뭐야. 엔터, 이노베이션, 윙, 위드아웃. 뭐야. 뭐, 그래뭐 어쩌라는 거지? 어, 깜깜해라. 약간의 야맹증을 동반한? 오! 이게 뭔데? 그래... 뭔데? 에? 뭐지? 포치 위드 와이어스 파워? 이렇게 하고 절로 가라는 거야?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슈지지어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아 여기까지 연결하는 건가? 아오오슈오 밖에 뭐가 열렸나 보다, 그죠? 어이 새끼 없어졌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어 어쩐지 얘만 좀 그래픽이 좀 좋더라, 그죠? 허기. 허기스 매직 팬티. 그러면은 나머지 오른쪽 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 여기? 어, 열린다, 열린다. 어, 아! 캔디 캔! 염 잇! 메이크업 브랜드. 여기서 내 생각에, 여,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남수고요 어? 아가야되나 보다 아씨... 이 자식이 아까 여기 팔 걸쳐져있는거 봤죠? 에? 혀가 자유로운게 헨냥이가 맞네요 에 <웃음> 오우씨 깜 에이 참나 간다 간다 뛰어간다 야! 어디있는데 뭐야 이거는? 어 약간 적지같은 느낌도 좀 나고 <웃음> 어! 뭔가 또 비디오가 있는데? 뭔가 비디오를 찾아야 되나본데? 대가리 좀봐 비디오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 봐야 되나? 아니말에걸리잖아요 음! 리멤버 투 테이크 브레이크! 어? 이건 뭐야? 어, 이것도 내가 가진 건가? 어, 그러네. 뭐지? 이거는 오... 오... 오... 여기 뛰어내려도 되나? 비용 신아 이거 좀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이게 아닌가? 아예... 아예 이윤을 넣야 되는구나. 와..머리좀봐 야 너..금발은 아니더라도 벽안이구나 어? 여기 안에 뭐있을려나 어이거봐 음..뭐가 있을까요? 아! 오! 어. 오 어, 좋아요? 그러고 색깔이 하나 더 있지 않았어? 노란색인가? 색깔이 한개더있었던것 같은데 허!이거..약간 파피 눈처럼 생겼어 그쵸? 제가 이름이 파피 아 허기 허긴가? 그렇죠. 허기 눈깔 같아요. 그렇죠. 에? 왜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었어? 에이씨. 어 뭐야? 뭔가 상자가 움직였나? 이렇게 끌고 올수 있구나 존나 느려 자르봐. 위로 올라가려면 상자를 쌓아야 될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여기 빨간 손 빨간 손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거 위로 어떻게 올려? <웃음> 안돼 안돼 넘무지면 안돼 상자야 이게 아닌가?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이거 이거랑 노란색이 하나 더 있네 어? 여기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네? 모르게 쉐... 소리가 나? CCTV도 있다 어? 아 이리 올라갔을 줄 알았는데 안되네? 어... 그럼 나머지 노란색 하나는 어디있을까요 펜젤.. 캔젤... 위드 케어? 노란색은 어디 있는 거지? 노란색 고양이 머리는 있다. 아, 고양이 아니다. 사슴? 음. 어디 있을까요? 일로 올라가 봐야 하나? 뻘지 했네 장난 박박 때리나 나 오늘 개뻘짓 했는데 저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 이게 뭔가 올라가서 이렇게 뛰만한 데가 있잖아 아 저게 그 빨간색 손 장치구나 저걸 뽑아주는 거구나. 이리 컴 이리 컴 좋다 좋다 이리로 가지고 와라 받는거 좀 힘든데 와분 두낫 엔터 뭐야 이거는 이거 뭐야 2번? 아닌가? 뭐지? 뭐지? 일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프 투 컴플리트. 뭔데, 이게? 잡았는데? 어서가 어 공략본다. 쇼어 이상한 곳으로 가는데 뭐지? 얜좀 이상하게, 깨네 응? 응? 이런 걸못만 응? 거든데 기다려봐. 바뀌었나? 아닌데? 뭐지? 아좀 바뀌었나봐 좀 업데이트 되면서 좀 바뀌었나? 아닌데 이거 2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뭐지? 에? 뭐야? 에? 게임 맵이 바뀌었다는데? 뭐야? 요 뭐지? 뭐지? 응? 아닌 것 같은데? 얘가 한건안 바뀐 것 같은데? 다른 영상 봅시다. 지? 이거 잡는 거 아니에요? 전기 같은 걸 연결한다고? 여기도 이제 못 올라가는데? <웃음> 아니 이거 뭐야? 나 갇혔어! 이쪽을 한번 볼게. 어? 뭐야? 안 돼. 손을 좋촉해 회로 연결하기. 응? 뭐야? 아니, 여기 길이 어디, 어디로 있는 거야? 응? 뭐야? 이거 응? 뭐야? 이거 길이 딴 데도 있어. 아, 뭐야? 아아 박박 오이 어떻게 가는 거지? 아이이로 가는 건가? 이거를 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 길치였다니. 연결 어떻게 하는데? 아, 이렇게 오면 연결되던데? 뭐지? 아, 왜? 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들어봐. 얘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봉을 거쳐야 되나봐 어이 봉이 대체 뭐길래? 응? 아 맞아요 이렇게 되는거 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니 좋구만 가 아니고 이렇게 막 장난감 그건가 봐. 어, 이건 또 뭐야? 누르는 거 아니야? 아닌가 봐. 아 이거는 또 1960년대에 나온거래. 어, 근데 여기서 내 생각에 그 이렇게 조각 조각인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걸 골라서 만드는거 아닐까? 인형을? 아마? 왠지 그런거 아닐까 싶은데? 어 프레임 개떨어져 어! 핑크테이프! 이러면 핑크색 테이프를 찾아야 되나봐 아 이것도 뭐가 있네 비켜 이 자식아 아 저거 먼저 땡겨놓을 걸 그랬다 그죠? 기다려봐 이거를 이거 먼저 땡겨놓고 그러고 아 여기도 여기 옆에 이게 있네 개만 땡겨놓고, 그리고 요거를 잡아가지고,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뭐야, 이거 왜다 이렇게 돼, 다시 돼 있어? 뭐야? 아! 아, 이게 판이 하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또 통과해야겠지? 혹시 얘도 통과해야 되나? 인가? 어. 어. 아, 이렇게 못가? <웃음> 아,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어. 아니. 어. 길이가 한계가 있네. 어. 어... 어. 어. 아 그러면은 아닌데. 아씨 잘 모르겠어. 이거 둘다 거쳐야 되는 건가? 진짜 좀 오반데? 바나나! 어? 어. 안 죽네? 어떻게 미리 땡겨 l 지 이거를 먼저 땡겨놔야되나? 약간 이거 안되더니 이렇게 한번 가나? 오어 뭐야 아, 약간 이게 떨어지면. 왜안 돼, 이거? 이거 어, 뭐 눌렀을 때 뭐가 떠야 될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뜨네? 자, 그럼 테이프는? 열경 인가 뭐 들어가네. 응? 어디로 가야? 아주 이제 인형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뭐지? 파워 뭐 쪽으로 써있긴 하네. 아 뭐야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파워 온이 써있는데요? 저만 저만 보이나요? 여러분한테 보이나요? 이거? 어 뭐야.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뭐 만들면 뭐가 있나? 그니까 기계들이 약간 살아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하는 건가 봐 나온다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라는거지? 어, 여기서 조립이 되는건가? 어지 그지, 그지 조립돼서 저렇게 나온다 어, 고양이 인가? 꿀벌고양이 인가봐요 가슴인줄 알았는데 좀 귀여운데? 그쵸? 냅다 내꺼 <웃음> 내꺼 <거. 웃음> 어 뭐야 한개만 만들어진거야? 아 어? 어?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되는거였나? 아니야? 어? 올라리? 이게 아니에요 캔? 캔이 어디야? 여긴가? 뭔가요? 어. 내가 가지고 가는 건 맞았구나. 투헬. 그럼 헬 아닌 데로 가야 되는 건데? 어 뭐야? 어 아이. 뭐야 이 새끼. 어 뭐야? 터질 났다. 어. 어 어디게요? <웃음> <웃음> 어? 아니, 아니 어디로 도망가라고? <웃음> <웃음> 아, 그 옆에 계단으로 도망가는 건가? 로딩이 좀 느리네요. 왜안 나와? 까만 문? 심착하길래 봤다가 <웃음> 아니 이거 왜이렇게 안돼? 로딩이 왜이렇게 안돼요? 이거 뭐지? 왜그러지? 이거 렉걸렸나? 왜이래 이거 응? 왜이래? 렉걸렸나봐 껐다 킬게요 뭐지? 룸으로 오딩 금방 될줄 알았는데? 사탕을 먹으면서 해보자 아 저게 진짜 시작이야? 자동 저장이구나 근데 어디부터 저장되어 있는지를 모르네? 아, 여기부터구나 아, 맞다. 여기서 이게 나오잖아. 아, 오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차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연명하고 있네. 원더풀한 이빨이다야. 어? 어됐다 아, 이제 좀 로딩 제대로 되네. 야, 야 나와 봐. 어, 설마 이 위치가 약간 거시기 위치인가? 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 달리다가 제가 앞에서 나오더라고, 그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오면은 이렇게 가지고이냥 백이 가서 우리 이렇게 뛰어나올 수도 있지 않네? 어... 내가 어? 이노베이션 이즈 더키 땡큐 사이언스 뭔데 미친놈아 응? 이노베이션? 어?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어? 가자 가자 따라와라! 어? 함 가보자! 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어? 약간 살짝 그임 그 i a 정을들 g m o i n l a n s m 요 w n i t c a 야 a 분을 가식째 교무양 a i a 으을 n d o 시다 n i h i n a n d n t a d n i a c a n a d n a d d n a g o n d i t 이 파인드 파인더 플라워 막 이런 거 있었거든. 어 뭐야? 문 집? 뭐지? 칙쇼 해치웠나? 근데 아닐 것 같죠? 해치운 거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소리는 많이 안 커요. 괜찮나요? 뭐야 여기는?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진 집인가? 아, 얘개 아니야. 그말 하는... 어, 어, 어, 내가 아크마를 키워버린 것인가? 에 뭐라고요? 선생님, 뭐라고요? 에, 네? 아, 이게 챕터 1이 끝이야. 아, 뭐, 뭐, 뭐시기, 마이 케이스라 그랬는데? 응? 니가 내 케이지 문을 열었냐? 으이? 이런 느낌인가? 아, you open my case. 호치인가봐, 이게 뭐지? 그럼 이제 저 인형이랑 아가 그 인형이랑 싸우는 거야? 아쿠마를 깨워버렸군요 크크크크크쿠 쿠쿠쿠쿠. 쇼 아쿠마를 깨워버렸는가 키키키키키키아곧2 챕터 2가 곧 나와요? 어? 크 칙쇼 깨워버렸는가? 어? 그렇구만 길이 하나밖에 없던데? 도망칠 수 있는 데가 하나씩밖에 없던 것 같은데요? 집으로 왔는데 아 2022년에 나오네요 내년 에 다음달에 나오나보다 응. 다음달에 나오나봐